아, 야 팔로 팔로. l e two, t h r e f i v e s 할까 e t s e v n e e v i 대박이다 <웃음> 비슷한 그림인데 이게 이걸로 가나 이거였나? 올려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돼늘려야 돼. <늘려야> 돼. <웃음>